송원이의 운동교실 팔운동 2탄 자 이번에는 컨센트레이션컬 그 다음에 암컬 프레처컬 그 다음에 하이폴리컬 약간 이렇게 이두에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이두 뽕을 세운다고 그러죠? 이두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데 효과적인 이 운동의 방법들인데 제가 즐겨 하는 거는 프레처컬로 많이 하긴 해요 제가 어, 대학교 때 어, 고등학교, 대학교 때 제가 팔이 길, 길거든요. 리치가 196이 나오는데 거의 긴팔 원숭이에요. 아, 무릎이 좀 있으면 무릎에 달라 그래요. 예.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이게 엄청나게 팔이 얇아 보여서 컴플렉스였어요. 보드빌더인데 팔이 얇아 보여서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각도를 이해하고 자극을 정확하게 하니까 팔이 또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. 빠르게 이게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는. 팔이 기신 분들도 충분하게 자격을 잘 찾으면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느낌을 정확하게 찾고 그 다음에 프레처컬에 대한 이해 각도와 그 길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가동 범위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가동 범위가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피다가 다 피면은 무게가 중심이 이렇게 떨어져요 아래까지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다 핀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단두를 더 시키려면은 여기서 한 요정도 90도 있죠 90도에서 90도 정도나 90도 보다 조금만 펴도 한 요정도만 자극만 가도 충분하게 운동이 많이 되니까 여기서 다시 당기고 최대한 끝까지 여기서 힘면안 돼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폈다가 다시 굽히고 가동 범위가 조금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게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어 운동 기구들은 많이 있죠 암컬 머신 이렇게 생긴 암컬 그블록그로된 머신도 있고 그다음에 프레처컬 다이도 있고 저희는 프레처컬 다이가 없어서 백 익스텐션 이기구로도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을 잡고 운동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, 딱 지렛대를 딱 대고 자이 상태, 그 다음에 딱 수축 하고 필때는 90도 다 약간 높여서 어깨나 몸통이나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. 이것도 팔꿈치만 굽혔다가 폈다가 정확하게 내려갈 때 딱딱하게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을 느끼면서 올라갈 때는 짧아지는 거 단축성 수축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렇게 끝에 쭉 힘을 주시면 돼요 쭉 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잠깐 멈춘다고 쉬는 게 아니고 더 지어 짜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 짜는 거 이두가 아프게 맹몸같이 짜고 다시 펴주고 지어 짜라고 했잖아요 지어 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난요 정도로 이렇게 제이 무게예요. 무게가 있다고 하면 순간 지어짜는 순간 이, 이 정도의 타격을 줬던 힘이 이렇게 실제로 더 무거운 무게가 순간 집중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때 꽉 지어짜는 거, 쉬는 게 아니고 지어짜는 거. 그래야 그때 지점에 이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분리도가 정확하게 조금 빠르게 어, 좋아질 수가 있고 모양도 좀더 예뻐지고. 나는 이렇게 지어짠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데로 막 전완근, 어깨, 막 그렇게 지어 짜는 사람인데 이런 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지어 짜고 했는데 끝에 상한이두근이 지쳐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됐을 때 그렇게 끝나면 은 잘하고 있는 거고 다른데가 아파서 먼저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머신으로 좀 하시면 좋은데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이 케이블라면 조금 더 가볍게 하거나 집중을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니까 분산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자 똑같이 구부렸다가 펴주는 거 똑같이 가동 범위는 90도나 9 0도 조금 더 펴서 다시 올리고 지어 짜고 지어 짜고 지어 짜고 보면은 어깨나 이런 데 지금 힘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짠. 이렇게, 이렇게 하시면 되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, 이프레처컬이 없다. 아니면 나는 더 초보다.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암컬 머신 있잖아요. 거기서 운동하시면은 이 흔들림이 없이 이 얘네들보다 더 흔들림이 없이 그냥 편하게 굽혔다 폈다는 것만 더 집중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나 약간 요 케이블 같은 걸로 또 하시면은 훨씬 더 운동을 배워가는 데좀 수월할 거야. 나. 그리고 이거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, 어,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,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얇게, 얇게 이렇게 두꺼운 그런 팔이 아닌 이렇게 뽕이 쓸수 있는 이두근을, 어, 하실 수 있어요. 충분합니다. 음. 어머니 말 믿으면 이렇게 돼요. <웃음> 자 두번째 이두운동은 이렇게 하시고 어, 다음번에 삼탄또 어, 어, 다른 운동을 설명해드릴게요 자 안녕